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Third bread Daily bread의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 이름을 따라서 몇 번째 빵 Third bread, 세 번째 빵 이렇게 좀 재밌게 우리가 몇 개의 빵까지 우리 이용할 양식이 되는 이 중요한 영어 성경 문장을 외워갈 수 있을지 같이 챌린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들어 볼게요 Third Bread 암기할 매우 짧습니다 우리 일단 왕초보분들 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Be Cold or Hot Be Cold or Hot Be Cold or Hot 예 속도가 뭐 노멀한 스피드입니다 아주 느리지는 느리게 녹음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왕초보분들도 어 실전에서 굉장히 천천히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중요한 상황에서 못 알아들었다면 천천히 얘기해 달라고 해야겠죠. 외국인에게 be cold or hot. 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요한계시록 영어로 revelation이죠. revelation chapter 3 verse 15 밑에 적어 드릴게요. Revelation 3.15, 3장 15절에, 음, 이제, 교회, 한 교회에 경고를 어, 신께서 하시면서, 너무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미지근한이라는 형사가 밑에 적어 드릴 텐데, lukewarm이라는, lukewarm이라는, lukewarm.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에, 어,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거는 외우진 않겠고요. 예. 음, 일단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들었던 Be cold or hot. A or B. 이런 거는 대부분 아시겠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제 영어를 표현 같은 거를 이제 배우고 말할 때 기억했으면 좋을 만한 습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요. 차, 차다, cold, 더 뜨겁다, hot. 이런 단어가 정말 뭐뭐 뭐 숲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 차갑다, 뜨겁다. 이럴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차갑다. 우럴 때도 한국말에서도 아, 그 사람 너무 차가워. 영어에서도 he's too cold. 이렇게 얘네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항상 그러면 한국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자신 있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암기를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역시 이 be cold or hot 이 중요한 짧은 표현을 우리가 외우지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입니다 어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음 그리고 혹시 안 되더라도 미련이 없게 되죠 그것이 인간관계이든지 어떤 비즈니스 관계이든지 우리 공부한 학생들 학업이라든지 음, 그뭐 뭐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프리텐딩이라는 뭐 많은 척하는 예. 신께서도 나중에 우리가 외우게 되겠지만 어 가장 이렇게 경로하시는 포인트가 프리텐딩하는 경우에요 사랑하는 척, 신을 좋아하는 척, 내 마음은 사실 딴 데가 있고 그 어떤 기만하는 거죠 상대를. 그래서 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상대에게는 고문스러운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어예 s yes, n o 분명히 해야겠고 자든지 뜨겁든지 어 이것이 신께서 또 신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음... 좀 웃긴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속성 과정으로 그 스피킹 테스트를 많은 직장인들에게 지도를 해오면서 객관적으로 목표하는 점수를 받기가 부족한 실력인 분들도 계셨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음, 어떤 제 과정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최선의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가르쳤었는데, 이제 좋은 결과 있었던 분들은 공통점이, 어, 정말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붙잡고 최선을, 의심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서로가 깜짝 놀라는 좋은 결과 있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 예. 근데 반대로, 음, 이제, 과정에 좀, 제가 지도하는 과정이 저는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 물론 그런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아주 소수의 분들이었는데, 의심하고, 아, 내가 될수 있을까요? 이거로 될까요? 항상 이렇게, 그런데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인데 계셨는데, 당연히 결과가 뭐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어, 실패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어,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서로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냥 수강료를 돌려주고 환불해 드리고 어, 다른 데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어, 하고 싶었어요. 예, 진짜 그렇게 얘기한 분도 계셨, 계셨는데 <웃음> 결국에는 성적이 나온 분도 있고 안 나온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 약간 여담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여튼간 열정적으로 뜨겁게 제가 드린 자료를 연구하고 연습하고 또 본인이 거기에 더 뭔가 창의적으로 더 노력했던 분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를 어 내신 분들이 저는 또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유학이라든지 이민으로 미국의 본토에 가신 분들은 지금쯤이면 분명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예. 신께서도 신을 사랑할까 말까. 이렇게 미지근한 것들, 미지근한 관계는 토해내겠다. 이런 격한 반응을, 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럴 텐데, 저도 가장 부러워하는 인생이, 어, 뜨겁게 사랑하고, 어,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이런 모습이 보기에도 참 좋죠 그래도 그룹 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 이 데일리브레드라는 것도 제가 열심히 한번 어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녹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며칠 동안 몰아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음, 근데 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열심히 이 챌린지를 내가 이 데일리 브레드지만 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몇 개까지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채워, 녹아서 채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번 듣고 외우면서 마칠게요. 오늘 좀, 선, 좀 설명이 길었네요. Be cold or hot, be cold or hot, be cold or hot. 예. Cold or... 네, 이런 표현들 어, 신과의 관계에서도 얘기해 보시고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얘기해 보시고 외국인 비즈니스를 한다면 <웃음> 역시 be cold or hot. 예. 확실하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한번 꼭 써먹으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